안성훈과 박서진이 맞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. 2월 2일 방송될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등장만으로도 역대급 환호가 폭발한 현역부의 두 자존심, 믿고 듣는 안성훈과 장구의 신이 아닌 노래하는 가수로 우뚝 선 박서진이 치열하게 맞붙게 됩니다. 특히 미스터트롯 시즌1 당시 데스매치에서 2찬원을 선택해 뼈아픈 패배를 맛봤던 안성훈은 이번에는 박서진을 지목하며 쌈닭이냐? 아직 정신 못 차렸어? 등의 폭풍 잔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가 데스매치의 한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절친 안성훈의 지목을 받은 박서진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표정으로 장구 가지고 와야겠다 라고 말해 미스터트로트 무대에서 장구의 신 박서진이 부활할 것인지 폭풍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. 결이 다른 짙은 감동을 선사한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난 뒤 장윤정과 알고보니 혼수상태를 비롯한 마스터군단은 손에 땀이 났다, 사람 살려 등 선택의 고통을 호소했고 진성은 지금 맞박에 주름살이 3개 정도는 더 생겨버렸다며 날것 그대로의 소감을 쏟아내 역대급으로 곤란한 심사임을 확인시켰습니다. 안성훈과 박서진의 빅매치는 오는 2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.